혹시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좀 음, 쪄라, 많이 먹어라. 안녕하세요. 멸치대장 이정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키뭐 170에 50몇 키로인데 혹시 멸치인가요? 자신이 멸치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세상에 멸치가 얼마 많은지 저도 궁금해서 강남 거리에서 멸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혹시 키가 몇 정도 되세요? 170이요? 어, 네. 가방은, 어, 역시. <웃음> 가방 무게 <개> 많이 나가. <웃음> 여자친구분이세요? 네 혹시 남자친구분이 몸무게가 좀 증량되길 원하시나요? 네 <웃음> 혹시 키가 몇이신가요? 1 7 8이요 표준 멸치 같은 정도 느낌 네. 하루에 한몇 칼로리 드세요? 칼로리는 정확하게 측정을 안 해봤는데 어? 한... 측정을 하셔야 되는데 <웃음> 아, 하루에 한네끼는 먹는데 아네끼요 어, 어, 그래도 잘안 찌나요? 네. 그럼 운동은 혹시 해보셨어요? 네, 등운동이나팔 운동 같은 거좀 하고 있어요 어, 하체 운동을 많이 하셔야 살찌는데? 아, 하체 학생이세요? 아, 졸업했어요 아, 어, 키가 어떻게 되세요? 71이요 171에 63 아주 살짝 이제 멸치신데 <웃음> 네. <웃음> 혹시 살찌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가요? 살이요? 네. 아 그럼요. 아한몇 키로 정도 되고 싶으세요? 제가 70키로요. 혹시 살찌고 싶은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살찌면 옷핏도 이쁘고 어. 좀 있어 보이잖아요. 혹시 살찌기 위해서 해오신 노력은? 아, 요즘 하루에 6끼 먹고 헬스도 하고 있어요. 어. 어? 헬스장 다니기 전에는 49키로. 49키로. 네. 아, 그럼 벌크업 하셨네요? 어, 진짜 많이 했죠. 6끼 네, 6끼 아, 먹어요. 아, 야돼 혹시 한지 얼마 되셨어요? 운동이요? 네네네. 두달된 거. 두달 만에 그렇게 됐다고요? 아, 원래 제가 하루 한끼 먹었었거든요. 여섯 끼 먹으니까 세상에 안 찌는 체질은 없더라고요. 혹시 키가 몇 정도 되세요? 키 170입니다. 몇인가요 약간 평균 매지신데. 아, 평균 매출이네요. 네, 운동하고 계세요? 예, 네, 헬스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 얼마 되었어요? 1년. 혹시 원래 몇 키로셨어요? 원래 한 57. 어, 좀 그럼 나름 네, 살좀 쪘어요. 주변에서 혹시 반응은 어떤가요? 그냥 좀 말랐는데. 예,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니고 49.7. 혹시 주변에서 좀 말랐다는 소리 듣나요? 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말랐어요. 아, 저희 사이에서 네, 네. 소문나 있어요. 아, 키가 어떻게 되세요? 7 8 67 혹시 주변에서는 말랐다는 네. 소리 듣나요? 많이 듣죠 아 그래요? 네. 뭐라고 하나요? 아니 제가 이것도 찌운 거라 가지고 지금 어? 이 몸이 열심히 찌운 거라 가지고 아 진짜요? 네. 어떻게 찌우셨어요? 운동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 그 프로틴 그 게이너 먹고 하면서 아좀 찌운 건데 옛날에는 진짜 심하게 말랐었어요 어, 원래 몇 킬로셨어요? 원래는 제가 고1 때가 진짜 심했었던 게키 173에 48와그정도면 네. 진짜 많으셨구 네. 네. 네. 네. 여자 모델도 그렇게 몸무게는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채널을 보시는 분한테 네. 한팁 하나 전할 게 있나요? 일단은 삼시세끼 잘 먹어야 되는 것 같고 <웃음> 네. 그리고 간식 중간중간에 계속 먹어야 되는 것 같고 운동은 필수인가요? 네 운동도 해야죠 근데 저 옛날에 PT 받았을 때는 선생님이 걷지도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175요 혹시 주변에서 좀 말랐다는 소리 듣나요? 네 주변에서 뭐라고 하나요? 그냥 말랐다 그말 들었을 때는 어떠신가요? 아 어, 말랐구나 살 찌고 싶은 마음은 있으세요? 아니요 어, 어. 아 얼굴부터 쪄가지고. 아. 162, 162. 160. 약간 멸치로 나오시는데요? 그래요? 살짝 마른 거로 나오시는데? <웃음> 주변에서 아 말랐다고 소리는 듣지 않나요? 아니요. 48.6. 엄청 저체중이신데? 혹시 살찌고 싶은 마음 이 있으세요? 있긴 하죠. 아, 혹시 노력하신 거 있나요? 아, 없어요. 혹시 본인이 말랐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말랐어요. 아, 친구들이 말랐대요? 혹시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16이요. 이게 53. 오우, 엄청 저체중으로 네, 나오시는데요? 제주. 아, 이건 심각한 멸치이신데. 아, 네. 혹시 살찌고 싶으신가요? 네, 좀. 불려가지고 어, 올라가고 네. 싶어요 아 원래 좀 마른 체질이세요? 네 원래부터 말랐어요 혹시 찌우기 위해서 좀 노력하신 거는? 좀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잘안되더라고요 네. 혹시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좀 쪄라 많이 먹어라 하는데 네. 이게 많이 듣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아 근데 뭔가 씩씩하셔가지고 살 금방 찌실 것 같아요 응해주셔서 너무 아, 감사합니다 멸치 몇 차세요? 탈출시켜 드리려고요 혹시 키가 몇 정도 되세요? 170 170이요? 약간 살짝 평균적인 멸치 정도 나오세요 아 맞죠? 아, 괜찮은 나있지난나평균이도매일나일 살찌우려고 막. 어저 맨날 먹어요. 아 근데 약간 피. 약간 좀 단단해 보이시는데? 어그좀 단단해 보이시는데? 아니요. 오 아니 아, 장난 아니신데? 마르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말랐습니다. 아, 아 그래요? 슬라임 날때 맨날 밥 받을 거아든요 네. 어, 근데 아 다리 이렇게 뻗 <웃음> <웃음> <웃음> 키가 몇이세요? 저7 78... <웃음> 8 음, 그래도 살짝 아니, 평균적인 멸치. 아. 아네 그쵸예 네, 맞죠 예. 요즘 근데 많이 쪘어요 근데 원래 저, 원래, 좀, 몇 원래 58 이랬거든요. 근데 오 한, 어, 엄청 많으셨네 네한 네. 2개월 정도 탄... 살 긋는 것 같은데. 다음 <웃음> 약간 꿀팁이 있을까요? 고기 무한리필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웃음> 친구들이랑. 그래서 좀 많이 먹었어요. 그두달 어... 동안. 네. 오늘 강남역에서 멸치를 두 시간 동안 찾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마른 분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두 어, 시간 만에 그래도 수십 명 정도 나온 걸로 봐서는 좀 마르신 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질문이 마른 거 지금 살 찌고 싶냐 여쭤봤을 때 그래도 한 80% 이상은 거의 살 찌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좀더 열심히 힘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멸치 탈출에 대한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